아. 우와 엄청 무거워요 무거워? 여러분 아, 아, 아. 여러분 이 친구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데낼수있 엄청나게 딱딱하고요 딱딱하고 무거워요 그리고 크나 엄청나게 커진대요 끼리만큼 엄청나게 커진대요 그래서 이 건물만큼 이 엄청나게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는 다 크면 한 1m 정도 전으로 커요 그렇게 많이 크진 않지만 정말 정말 육식거북기 중에서는 갈라파고스 다음으로 많이 크는 거북이라고 해요 그래요? 그럼 이번에는 단체리 이게 몇 년이 안어몇 년이 키는데 대박이지 않아? 진짜 대박이지? 왜 자꾸 구석으로 숨지, 그치? 네. 그러니까 깜깜한 그래. 데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 아, 그렇구나 그래. 우리 그러면 우리 해줄까? 그래 내가 준비해 놨 땐... 오늘 오늘 오늘 알다보, 알다보라 코끼리 친구 거북을 먹을, 먹는 바리, 당근하고 애호박 그리고 뭐 샐러드 같은 걸 좋아해요 한번 적어 있도록 그렇지만 오늘은 뭘 죽을 건가요? 당근. 오늘은 당근을 줄 거군요. 자, 응. 당근을 그렇게 주면 어떻게 될까? 손에 앙 물어요. 그렇죠. 응. 밥그릇채로 줄 거예요. 손으로 주면 앙물 응. 거니까 밥그릇채로 앞에 내려놔줘볼까요? 우와. 빨리 먹어요. 얘 이름은, 얘도 응. 이름을 만들어줬어. 알다브라 코끼리 거북이지만 이 친구 이름은 만수르라 해. 만수루야 당근을 좀 먹어보렴 만수루야 당근을 당근 먹어. 먹어 자 만수루 앞에다가 당근을 가져다 줄까? 만수루가 엄청 무서운가 봐 당근이 무서워나? 아 여기가 좀 무서운가 봐어 여기 우리 집 아닌데 그러나 봐어리둥절 하고 있나? 그런가 봐 먹어봐 먹어봐 당근이야. 어? 드디어 당근을 봤어 우와 당근을 만나서 냄새를 맡아 코끼리 우와. 거북이는 냄새도 맡나 봐 우와 대박 대박이다 그치 원래 거북이는 냄새를 안 먹고 그냥 먹는데 아 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아닌지 분간을 한대요 많이 응, 먹어라 파기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어, 어 오늘은 배가 부른가 어안 먹는데 뒤로 가 여기 무서운가 봐 그런가 봐봐, 엄청커. 그러니까 엄청나게 뾰족뾰족해. 발톱이 날카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우와 발만 보면 꼭 코끼리 같아. 그러니까 엄청나 다른 거북이보다 뭔가 발톱이 뭔가 특이해. 우와. 돌려줘. 해리야 육지 거북이 좀 돌려볼까? 응, 얼굴을 좀 보여 줘. 우와! 밥그릇을 뒤집을 뻔했어. 맞아. 왜안 먹어. 아, 친구를 한번 불러와 볼까? 친구가 필요한가 봐. 좋아. 레드풋이에요 yeah. 레드풋. 체리헤드 레드풋은 봐봐 코가 무슨 색이지 빨간색 발에는 언니. 무슨 색깔. 점이 있지 발에 빨간점 그래서 체리헤드 레드풋이라고 한대 우와 체리헤드 레드풋은 봐봐 벌써 네. 냄새를 맡나 봐 킁킁킁킁 언니 그런데 그 진짜 체리같아 <웃음> 냄새 맡아봐. 냄 오. 오. 진짜 너 근데, 근데, 토끼는 거북하고, 레드 해 흙도 그 거북이 등이랑 살짝 달라. 그렇지. 왜? 아, <웃음> 그렇구나. 무겁고 얘는 무기가 가벼워 어 근데 발톱도 똑같이 보여 어이, 똑같이 네. 똑같이 근데 발두께는 어, 여기 발두께는 여기가 두고톡끼이먹으이라그가어 발톱 위에 올라왔네 거기에다 응가 쌓면 어떡해 <웃음> 아이들이 지금 집이 아니고 다른 곳에 와서 낯선가봐 오고고고 오 혜리야 만수로 엄청 아팠겠다 아팠지? 미안해 네. 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소개한 친구는 육지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